안녕하세요. 네모 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골리앗과 헤라클레스를 접어볼거예요이 두개 만드는 방법이 비슷해서 한번에 모른겁니다. 자 우선 색종이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. 프레임이 아니라 일반 색종이 그리고 이 코어 그립 접는 방법은 요 위에다 적어놓을게요. 자 우선 이 하늘색 부분이 이 부분에 오게 하고 싶다. 그러면요 그 부분을 밑으로 놔두고 가로로 두번 접어주세요 자, 그 다음 요네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게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 여기 꼭지점 부분을 여기 이 가로 부분과 여선 이 가운데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여기 이 면과 이 선이 만나도록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 그다음 이 사이에 일반 코어를 넣어주세요. 여기에 중심은 이 코어의 2선과 이 프레임의 2선 이 이두 선이 서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이어지도록 다음에는 요 꼭지점 부분이 여기 있는 이 틈으로 들어가도록 넣어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, 이렇게 접고, 요 코어 부분을 벌려주세요. 그 다음, 요 사이에 그립을 넣으면, 골리앗 접기 완성! 다음에 헤라클레스 접기로 넘어갑니다. 헤라클레스 접기는, 여기, 이 프레임의 형태만 바꾸면 되겠고요. 이 꼭지점, 이 삼각형 부분을 안쪽으로 넣습니다. 이렇게 있었는데 요선 그대로 안쪽으로 넣고요.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. 다음 여기에 다시 4를 넣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선이 서로 맞도록 그 다음에 또 여기 틈으로 넣어주세요 다음 여기 이렇게 넣은 부분과 넣은 부분 사이에 이쪽 부분, 이쪽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올려주세요.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도록. 다음, 코어 부분을 벌려주세요. 또 그립을 넣으면 헤라클레스 접기 완성! 이번엔 헤라클레스 형제가 왔군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접고 싶은 영상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 수가 많은 순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안녕